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오늘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이런 모양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세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어떤 도형을 그리냐 바로 막힌 원호 라고 하는 도형을 그려볼거예요이 막힌 원호라고 하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리시게 되면 모양이 희한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굵기가 너무 굵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얇게 만들어 주려면 안쪽에 있는 이 노란 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노란 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옮겨줄게요 그런데 잘못하면 막 이렇게 모양이 희한하게 변하게 도 되니까 조심하게 살살 이렇게 바꿔줄게요 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에 색상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은 그냥 약간 회색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래쪽에도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냥 아주 간단하게 Ctrl+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회전 시켜서 이것을 끝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기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니까 거의 똑같은 이제 원도형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죠? 자그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아이콘이나 그림을 넣으시면 되고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직접 한번 입력해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넣고 제목 입력 그리고 아래쪽에나가는 내용을 입력할거예요 가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글꼴을 저는 기본 글꼴보다는 나눔 스퀘어체가 괜찮더라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냥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제목이 너무 얇아서 좀더 굵게 만들게요 크게.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아이콘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아이콘을 집어넣기에 앞서서 일단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오른쪽에 다섯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이거 포함해서요 자 전체 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좀 겹치게끔 복사 한번더 복사 한번더 복사 마지막 한번더 복사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모든 도형이 이렇게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크긴 한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든 뒤에 이제 뭘할 거냐면 색상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색상을 바꿔줄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도형 하나 선택하시고 아래 에 있는 도형 쉬프트키 누른 채 선택 위에 선택 아래 선택 위에 선택을 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에 들어가서 단색 채우기를 하는데요.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제가 추출해 놓은 어느 한 색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X를 눌렀더니 와우. 조금 특이한 모양의 도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이 파란, 초록색? 뭐좀 에메랄드색? 자, 이 색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니까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위치를 바꿔줄게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마지막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안쪽에 내용에 걸맞는 아이콘이나 그림을 삽입할 건데요 삽입, 여기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6 또는 오피스 365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버전이 낫거나 없다고 라 하시면 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아이콘들 다섯 개만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삽입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도형이 들어오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서식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의 색상과 똑같은 이 색상을 만들어 줄게요. 네, 마지막 다섯 개까지 이동시키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뭔가가 점점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 같은 것들 그래프를 그린다고 라 하시면 이렇게 그리시기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